이제 할게 많습니다 지금 이거 또 찍어야 되고 지금 아, 어, 예, 언론 매체 인터뷰 갔다 오겠습니다 파이팅 아 저기 그그네 회사 네. 아 회사 스토리지 컴퍼니 스토리지 컴퍼니 스토리지 컴퍼니, 스토리지 컴퍼니. 어 매번 인사 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스토리지 oh, 컴퍼니 mm -hmm. like. ah, like. <웃음> <laughs> <laughs> 너무 좋죠. 좋은 배우들 너무 많고. 이번 인국이랑 같이 해서 진짜 너무 좋고 장도봉 대표도 너무 나이스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장도봉 대표님이 직접 찍고 계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그고 있는데 시나피가 미국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보호자체로 한다고 얘기했었어 그리고 그.. 찬영이는.. 인터뷰.. 반갑습니다.. 그 어.. 한로 한다고 얘기했었어 엄재도시 네. 2랑 황트랑.. 근데 찬영이가.. 많이 해소했더라고 역할이 이상한가 봐 응. 네.. 그럼 시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네, <웃음> <웃음> 네.. 그.. 이제.. 개봉.. 전부터.. 이제.. 어.. 해외.. 오늘 인터뷰 일정이 끝났습니다 아, 배가 너무 부프고밥 먹으러 가야 돼요 지금 이따가 밤에 또 행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또 무대 인사도 할것 같다고 해가지고 밥 먹고 숙소가서 준비하고 아, 해야죠 힘내자 서인보 알아서고 그냥 시끄러 알아서 주면 알아서 저들이 배분해서 알수있지 근데 arcl을 다 빼버릴 거야 그러니까 저는 모자라는 희 아마 떼어볼 수 arcl을 다빼면 1500도 밖에 없어서 홍준이가 영영이랑 반먹했 있는데 조이언이랑 홍준이랑 만났어촬아서령가은 김홍선, 서인국, <웃음> <웃음> 네, 아, 네, 아, 네, 네, 네, <웃음> 네. 네, 안녕하세요, 늑대사장의 종대역을 맡은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Hi, <웃음> Thank you so much. 엄마가 어? 좋았어. 아, 깜짝이야. 한국 사람줄알았네 Yeah, I, I'm j a p a n e 아, 정말 oh, 이 so... yeah. 아, 고 네. 그대로. 네, 좋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무라니. 공민장. 네, 어 레드카펫 무대 뒤 대기실입니다. 어, 너무 너무 긴장되고 위 바짝 바짝 마릅니다. 아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간결하게 얘기할 거예요. 진짜 간결하게 얘기할 거예요. 같이 하이팅. 거은야나 진짜 참 긴장 엄청 되네. <웃음> I'll find you. Okay. I'll f 아빠. 미어요아 이제 자석 가요? 와 엄청 뜨겁다. 엄청 뜨거워 진짜. 뭐뜨 어? 열기가. 발바닥. 아, 핸드폰. 아유, 엄청 뜨겁네. 진짜. 네, 안녕하세요. 와. 나, 진짜 어, 뭔가 축제 같다. 어,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해, 봐라, 봐라. 되게 해. 처음 겪어보는 어떤 레드카펫 현장 느낌이었어. 여기 밖에서 잠깐 찍었어. 아 진짜? 어머니 모시고 갔다가 더 어, 찍고 온 거야. 와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진짜 여기 와주신 아, 팬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힘 너무 많이 나고 저희 배우분들 진짜 저희 뭐 서인국, 장동윤, 정소민 이름이 들릴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너무너무 기분 좋았고 오, 수고하셨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어. 어. <laughs> <laughs> wow. Wow. Wow. Hello, I'm s o m h o and I'm Somi-ho. n g you. Thank y o Hello, my name is Somi-ho. I play the character of Jung-joon. Nice to meet all of you. The actors, <laughs> if you could play a different character in the movie, which character would you want to play? <laughs> Recast it. 저는 종두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웃음> 하지만, 하지만 어, 선택지가 이렇게 종두 빼고뭐알파는도재지 않을까 생각 했습니다. <웃음> For me, I don't want to lose 종두, but if you if you tell me that I can't choose him, then um, I think it would really be fun to play a l p a s well. e v e r y b o d y want to play a l p For one more I wanted t h e d r e s s it and have a chance there was a hand error to do Is there a part two? perfect question h and a n o w e r Thank uh you. -huh.